아빠 품이 좋아, 품이 좋아. 어? 빠 품이 너 좋아? 어, 자 일어서. Wow, y o u e a w e o a y b y r e Are you thirsty? Charlie. Thank you. <laughs> thank, you, <baby. laughs> thank you. Thank you, baby. Thank oh. you, thank you, baby. Good girl. Oh, Bradley, come here! We mm -hmm. want to get a picture! Oh. <laughs> <laughs> Good girl, b r a l e y Huh? c o l Yeah, just <it's> cold. o s it c o l Hi, baby. Can you go play? Okay. Bradley! Sorry, my, I got to loosen my p l a e s a t a h 얼마 들었어요? 75만 원입니다 <웃음> 그냥 뭐 스와레즈가 스시 사고 재현이가 스자 사고 피자 타면은 이제 미없을것 같아서 <웃음> 나오면 두 개씩 드시면 돼요 너무 크네 운전을 잘 못하네 동리야 면허 없어 이놈의 지은은 이거 있 시자여서 아, 머리 파마 하신 건가요? 아니요 원이에요소고에서잘 네. 얻어 먹으신 거죠? 월요일날? 안 아, 돼요 네. 40만 나온다고? 네 많이 안먹었습니까 많이 안 먹었는데 40만 이 나와요? 네 아. 어, 일월 경기 이렇게 많이 찾아 주셔서 감사하고 어, 경기장 나가 있으면 이렇게 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는 거 목소리 듣고 저희가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2, 현4 3, 4, 1, 2, 3, 4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네네네.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시작! 삼성의 이재현 빼빼빼빼빼빼빼빼빼 많 이재현 빼빼빼빼빼 홈런 빼빼 자, 좋습니다. 아, 정광을 또 모칠 시간 함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우리 이재 선수와 함 오늘 수 선수 오늘만 같아라 감사합니다 오늘의 선수 우리의 이재현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선수앞으로도스 원하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라 화이팅 함께하리 우리는 삼성 라이온 들리는가 우리의 목소리 보이는가 우리의 모습 태구의 사랑 태구의사정심 언제나 함께하리라 사인회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뭐 하면서 이제 팬분들도 뵙고 오랜만에 하면서도 다시 이제 좀더 야구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아무래도 윤수나 뭐 다른 선수들보다는 사인이 좀 간단해가지고 또그 뭐 윤수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오, 더 네? 맞아, 저 어제 마스크 꼬꾸라졌더라요 네. 아닌데? 이거 맞는데? <웃음> 제가 이 글씨 쓰는 거잘 못해서, 제가 사인할 때 항상 긴장하거든요. 어, 오늘 좀 많이 긴장했어요. 가운데 아, 충인형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이게 생각보다 팬분들이 좀 많이 와주셔가지고 내심 속으로 좀 많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더이 더운 날씨에도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 선수단 응원해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오늘도 꼭 이기는 모습. 보여드릴테니 항상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머리가.. 머리가.. <웃음> 아 이대로 나가는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나가는거야 멋있네 아, 일부러 여기서 하신거요이 이 정도면 일부러 하신건데 머리스타 이 정도면? 아진 직모라가지고 바람이 잘 안넘어가거든요 또자라나 생겼네 ㅋ